국토부 장관과 일기 신도시 시장들이 모여서 일기 신도시 정비 사업 추진 협력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마스터 플랜과 특별법 제정 등은 어떻게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도자남 박찬웅입니다. 9월 8일이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그리고 이제 성남시장, 고양시장 안양시장, 부천시장, 군포시장, 이렇게 일기신도시 다섯 개 지자체장이 모여서 일기신도시 정비사업 추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간담회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 간담회에서 이제 다섯 개 신도시에 도시기능 발전과 정비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하는 한편, 주민들의 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와 욕구가 최대한 반영된 일기 신도시 정비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소통을 확대하고 관련 정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다. 라는 겁니다. 국토부와 지자체가 인식을 같이 했다. 라는 거죠. 이제 이날 어, 논의가 된건 다섯 가지 방안이 협의가 됐습니다. 세부 방안을 보기 전에 음, 이날 국토부와 지자체가 협의한 그 핵심 내용은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부분이죠. 일기 신도시 정비 국토부와 지자체가 함께 공동으로 진행하겠다라는 거죠. 함께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빠르게 진행을 시키겠다라는 거고요. 이와 관련된 특별법안은 23년 2월 달에 발의하고 그리고 이제 마스터 플랜은 국토 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수립해서 진행을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아 이게 사실 일개 신도시는 말이 참 많았죠. 음 이제 대선 끝나고 새 정부 들어서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어떤 기대감도 있었죠. 재건축 규제 완화라든지 굉장히 기대감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할 때 보니까 어, 이 마스터 플랜을 24년에 마련할 거야. 라고 살짝 한발 물러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니까 다시 또 이제 집중 포화를 맞게 됐죠. 그래서 다시 또 말을 바꿔가지고 마스터 플랜을 최대한 빨리 마련하겠다. 뭐, 테이프를 구성하고 이렇게 말을 바꿨었는데, 음, 그렇게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국토부와 지자체가 이런 만남을 통해서 다섯 가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세부적으로 하나씩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일기 신도시 정비의 필요성입니다 일기 신도시는 준공된지 30년이 경과되었고 노후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살기가 불편한 거죠 그래서 주거 환경 개선이나 그리고 도시 기능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비가 필요하다 라는 게첫 번째 아닙니다 반드시 정비를 해야겠다 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일기 신도시 정비를 진행할 때 국토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해야 하는 필요성입니다. 왜냐하면 최대한 빠르게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서 또한 가지 이유를 찾자면 어떤 일률적인 정비보다는 각 지자체의 성향에 맞게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국토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정비 기본 방침을 마련하는 거고 각 지자체는 정비 기본 계획을 마련해서 투트랙으로 병행하면서 공동으로 수립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와 관련된 마스터 플랜을 2024년 중에 마련하기로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은 어떤 게 담길까? 이제 일기 신도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비 가이드라인이죠. 그러니까 어떤 큰 그림을 그려준 겁니다. 기본이 될수 있는. 거기에는 뭐 도시기능성장방안, 뭐 여러 가지 광역교통이나 기반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정비기본계획은 어, 이 국토부가 큰 그림을 그려준 그 범위 내에서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과 함께 주거지, 뭐 토지이용관리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정비예정구역 지정, 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용적률이나 건폐율, 뭐 밀도계획, 이주대책, 주거안정 등에 대한 내용을 담는다 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각 지자체 성향에 맞게 조금씩 어, 바꿔지겠죠. 그래서 이 국토부와 지자체의 마스터플랜이 수립이 되면 그 즉시 안전진단이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 절차에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장비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아니고요. 세 번째는 이 일기 신도시 정비를 좀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서 근거가 될수 있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도 나와있지만 원활한 신도시 정비와 마스터 플랜 실행의 법적 지원을 담보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같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언제 마련할 거냐 2023년 2월달에 특별법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다 들어가 있겠죠 이제 네 번째는 음, 소통기구의 필요성입니다. 앞서 국토부와 지자체가 일기 신도시 정비를 공동으로 추진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일률적인 정비보다는 각 지자체의 특색에 맞는 성향에 맞는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소통기구 마찬가지입니다. 어, 일방적인 정비보다는 각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는 이런 쌍방적인 소통을 통한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소통기구를 마련하는데 각 신도시별로 총괄기획가 우리가 MP라고 합니다 이런 총괄기획가 제도를 운영하고 그리고 이제 각 지자체별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MP지원팀과 주민참여기구를 마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면서 정비를 하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는 신속한 실무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마스터 플랜이 수립되고 특별 법이 제정이 돼서 일기 신도시 정비가 추진이 되면 정책적으로 행정적으로 신속한 실무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부와 경기도 그리고 다섯 개 신도시 제자체 다섯 개 신도시니까 성남, 고향, 부천, 군포, 안양 이런 곳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신도시별로 본다면 91년도부터 입주했던 분당 그리고 92년도부터 입주가 시작되었던 일산이나 평촌 삼본, 그리고 93년부터 입주가 시작되었던 중동 이런 곳들이겠죠 자, 그래서 국토부, 경기도 5개 신도시 지자체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적, 행정적 실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 정비 정책을 총괄하는 국장급 상설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국장급 상설 협의체를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안을 이제 협의했는데요. 음, 이 합의사항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조치들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 다섯 가지가 어떤 게 협의가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기 보다는 제일 중요한 건 마스터 플랜을 언제 어떻게 수립할 거냐 어떤 식으로 개발할 거냐라는 것과 그걸 뒷발침할 수 있는 특별법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어, 재건축에 많이 묶여 있는 규제들을 얼마큼 풀어줄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음, 내년 2월 달에 발의가 되는 이 특별법에 얼마큼 규제들이 풀어질지 이게 가장 관심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그랬죠. 일개 신도시는 정말 명품 신도시로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아마 기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음, 관련 기사 하나 보시면. 어, 서울경제기사인데요 이수민 기자님이 써주신 이 기사 법문을 보시면 장관이 그랬죠 이일기 신도시는 국민 인생 재건축 프로젝트 아 거창합니다 그냥 재건축이 아니고 국민 인생 재건축이라 그냥 인생을 재건축하는 거예요 아 거창합니다 자 그러면서 신속추진 빠르게 추진하겠다 그리고 규제 완화 규제 많이 풀어주겠다 마지막이 주거혁명 정말 멋있게 찍겠다 이 3대 원칙을 강조했는데 본인 입으로 이렇게 내뱉은 거니까 물론 이제 특별법은 사실 이 야당에서 얼마큼 동의해 줄 거냐 이게 중요하지만 어쨌든 대선 때도 이 야가 합의가 된 부분이니까 그래서 특별법이 좀 빠르게 제정을 해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장관은 또 이런 말도 했네요. 이일개 신도시 재정비는 콘크리트를 재건축하는 탐욕의 프로젝트가 아니다. 아, 탐욕이 아니고 기성 세대의 인생을 재설계하고 주민들의 미래를 찾아가는 프로젝트. 바로 국민 인생 재건축 프로젝트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정말 멋있는 말은 쏟아냈으니까 명품 신도시 만들기 위해서 마스터 플랜이나 특별법, 이 특별법에서 이런 규제들을 많이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일기 신도시 정비에 있어서 내년 2월 달에 특별 법을 제정하고 국토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겠다라는 내용 살펴봤는데요. 국토부 장관의 말을 그대로 빌려서 명품 신도시 국민 인생 재건축 정말 기대를 크게 하게 만듭니다. 그큰 기대감에 비해서 실망감이 들지 않도록 마스터 플랜 잘 짜주시기 바라고 특별법도 재건축에 많이 묶여있는 규제들을 다 풀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당연히 이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야당에서도 큰 이견 없이 잘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